안녕하세요 인담 t 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자라에 가서 진짜 생전 안 입는 스커트랑 원피스를 입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코디샵 바로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코디는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첫 번째 코디는 플리츠 스커트와 자켓 그리고 앵클부츠인데요 요즘 꼭 있어야 할 아이템인 플리츠 스커트에 멋스러운 앵클부츠만 잘 매칭해줘도 코디 반 이상은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앞코가 뾰족한 앵클부츠를 매치해서 여성스러움을 더 강조해봤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플리츠 스커트 허리 부분이 밴딩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부러 옆지퍼로 마감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켓이랑 코디할 때는 허리 부분이 스커트랑 같은 재질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해요. 스커트는 폴리백이라서 사계절 내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61인데 복숭아뼈 바로 위까지 올라왔고요. 앵클부츠를 같은 블랙 컬러로 매치해서 모자란 저의 다리 길이를 채워주고 늘려주었어요. <웃음> 이번 FW에도 역시 체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블레이저 중에서 제가 선택한 이 더블 블레이저는 블랙과 브라운, 화이트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여유 핏의 더블 블레이저예요 저는 XS를 가져왔는데도 저에게는 품이 엄청 여유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아쉬웠고요. 블랙 컬러의 목폴라나 두꺼운 까베기 니트를 매치줘도 예쁠 것 같고 세미 캐주얼 느낌으로는 맨투맨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코디는 같은 스커트 위에 니트만 바꿔줬는데요. 윗부분이 레이스 시스루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어서 가져와봤어요. 전반적으로는 볼륨이 있는 디자인이고 스커트 옆쪽에만 찔러 넣어줬는데도 예쁘게 매칭되었죠. 개인적으로는 앞에 자켓보다 더 마음에 들었던 코디였는데요. 한겨울에는 포근한 니트랑 플리츠 스커트 그리고 마무리를 두툼한 코트를 걸쳐주면 아주 멋스럽지만 간단하게 코디하실 수가 있어요. 시스루 부분은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블랙 셔츠나 블라우스 또는 어두운 컬러의 이너를 매치해줘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팔 부분도 여유에 있어서 의외로 편하게 자주 입어질 것 같은 그런 여성스러운 니트였어요 기장은 길지 않고 엉덩이를 반 정도 덮어주는 길이었는데 저는 보통 상의를 다 하의에 살짝 찔러 넣어서 입는 걸 좋아해서 딱 좋은 길이었어요 오피스룩, 데일리룩 다 가능한 전반적으로 좀 여성여성한 느낌의 코디가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코디는 원피스인데요. 요즘 화려한 패턴의 롱 원피스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잔잔한 플라워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를 선택했는데요. 연한 코랄 핑크 플라워 패턴 덕분에 바탕이 블랙인데도 화사해 보여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A라인이어서 부해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오히려 촤르르 하니까 되게 찰랑찰랑한 느낌이 여리여리한 분위기를 주었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100% 비스코스인데 살이 닿았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조금 추운 감이 있었어요. 비치지 않는 원단이고 안감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팔 부분은 반팔로 되어 있었는데 작은 셔링으로 마감을 했고 고무줄이라서 편안했어요. 제가 입고 갔던 마시모투띠 가죽 자켓을 위에 슬쩍 걸쳐봤는데요. 코랄 핑크톤의 플라워 패턴이어서 더욱 브라운 레더 자켓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블랙 컬러의 레더 자켓이나 레더 셔츠랑 같이 매치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가을 원피스에는 물론 앵클부츠도 잘 어울리지만 롱부츠를 코디하시면 쌀쌀한 날씨에 더욱 따뜻하게 원피스를 즐겨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코디도 역시 원피스인데요. 방금 전 원피스보다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의 원피스여서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예요. 강렬한 레드와 오렌지, 옐로우 베이스의 플라워 패턴이고 팔부분은 아주 살짝 시스루인데 그 외에는 모두 다 안감이 있어서 얇지만 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깨 부분에 볼륨을 주면서 팔목으로 내려가면 점점 좁아지는 디자인이었고요 어깨선이 따로 없어서 더 여성여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팔목 부분은 거의 여유가 없는데에 비해서 어깨와 팔뚝 부분은 여유를 많이 주어서 지루한 기본 패턴에서 벗어난 게이 원피스의 특징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아래 스커트 부분도 캉캉치마 같은 느낌인데 소재가 촤르르하게 떨어져서 여성여성하고 신축성이 있는 편이어서 진짜 편안하게 잘 입어질 것 같았어요 저의 개인 소장템 가죽자켓과 함께 코디해봤는데 역시 너무 잘 어울리죠 베이스 컬러가 블랙이고 패턴이 붉은색이어서 블랙, 브라운, 아이보리, 버건디 등 어떤 컬러의 상의와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 다시 봐도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네요 하, 가격이 79,000원이라서 아주 조금 높은 감이 있지만 제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코디였어요 이전에는 편한 게최고인데 요즘에는 편하면서 여성스러운 게왜 이렇게 입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웃음> 다섯 번째 코디는 다시 플리츠 스커트랑 케이블 니트의 조합인데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던 니트예요. 살짝 가오리 핏에 어깨 부분도 내려오고 품도 여유 있어서 편안했고요. 모직이 조금 들어가 있었지만 까슬거리는 것도 전혀 없었고 너무 얇지 않은 케이블 니트라서 은근히 되게 많이 따뜻했어요. 허리 마감이나 팔 부분도 조여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스타일이어서 한겨울에도 셔츠를 받쳐 입어도 편안하게 입어질 것 같았고요. 플리츠 스커트는 모직이어서 맨 처음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도톰하고 한겨울에도 춥지 않게 입으실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주름의 간격이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아서 플리츠 스커트 잘못 입으면 엉덩이 되게 부해 보이는데 이 스커트는 진짜 어디 하나 부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같은 디자인으로 블랙 컬러도 있었어요. 당연히 롱부츠, 앵클부츠 모두 다잘 어울리고요 오피스룩, 데일리룩 모두 손색이 없어요 기장은 봉숭아뼈 위쪽으로 올라와서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았고요 허리에 벨트가 있어서 이너를 넣어서 입는 게 빼서 입는 것보다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벨트도 모직스커트랑 똑같은 재질이에요 여기 예쁜 겨울 코트 하나만 딱 걸쳐주면 겨울 코디로도 진짜 완성이지 않나요? 완벽한 것 같아요 진짜 자! 마지막 코디는 신발부터 시작할게요 앵클부츠인데 스터드 장식이 발목 라인에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근데 심지어 컬러가 너무 예쁜 네이비예요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어두우면서도 푸른빛 도는 네이비 컬러가 너무 매력 넘치는 앵클부츠였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앵클부츠랑 함께한 코디는 바로 플라워 패턴의 스커트랑 예쁜 겨자색 니트인데요 니트가 되게 도톰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륨이 생기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저처럼 체형이 작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니트인데 특히 기장이 좀 짧아서 영상에서처럼 하의에 살짝 찔러 넣어서 입어도 되고 그냥 다 빼서 입으셔도 길지 않아서 다리가 길어 보여요 스커트는 사실 처음에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어보고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아 그리고 상의를 안쪽으로 넣을 때 저만의 팁인데 무심히 한쪽만 쿡 찔러 넣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앞쪽을 다 넣지 않아도 셔츠는 조금 언발란스하게넣어준다든지 옆쪽만 넣어준다든지 하면 뻔하지 않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 근데 이 코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특히 이 스커트에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허리 부분이 지퍼로 되어 있는데도 뒷부분에 밴딩이라서 입을 때도 입고 있을 때도 너무 편안하고요. 골반까지는 살짝 붙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슬림한 머메이드 라인이라서 라인이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거 있죠. 소재가 100% 비스코스라서 찰랑찰랑거리는 느낌도 너무 좋고요. 기장도 길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안감은 없는데 컬러가 진해서 크게 비치진 않고요. 사실 제가 컬러에 반해버렸는데 이게 컬러가 네이비인가 청록인가 너무 뻔하지 않은 컬러에 플라워 패턴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전부 다 마음에 든거티 너무 나죠? 난 티가 너무 나서 짝사랑은 못하겠다 진짜 스쿼트가 살짝 그린 블루 컬러라서 옐로우 베이스의 스웨터가 너무 찰떡처럼 진짜 잘 어울렸고요 그 외에 다른 뭐 블루 컬러의 스웨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앵클부츠랑 컬러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 저는 그냥 이 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몇 분씩 이것만 찍었나 몰라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의상 말고도 자라에 진짜 너무너무 예쁜 옷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자라 꼭 방문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